이만의 <목소리> 불태란 넌허글바이만토니 이모를 태워누니 다리 붐보 붐보 중누이다 왔다 아이고 고가 나니 나고 에 달폰 가이본 누르 니나반나 사탕아 이고대고 오가나오세벽 소리 바라 가을라 척게도가 마든 부족 보자 우인짐도 나를과 고치 그리토 I go, I go, I o I go, I g I go, o I go, I g go, o I o I